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약입니다. 오늘 동영상에 올리실 분은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이라고 합니다. 지방에 사시면서 제 유튜브를 많이 보셨는데 자신이 건강에 대한 문제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사주를 보내주시면서 동영상에 좀 올려서 자세히 분석해 달라 의뢰를 했습니다. 음, 사주를 보니까 그냥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겠구나 그냥 척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과 다시 확인을 하니까 그 부분이 말 그대로 정말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주를 보면 건강 문제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타고날 때 음향, 오행상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넘치고 어느 부분이 허한가 타고난가 동시에 그것을 이미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시기에 가장 쇠하고 약하고 또 왕한가 쇠하거나 왕할 때 문제가 발발하고 그때가 질병이 들어가게 됩니다. 명리에서는 사주명리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학문이고 중요하고 또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 저는 이렇게 자신에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이 사주가 아픈지 어느 부분이 아픈지 한번 여러분들 가게 풀어보고 이분이 지금 저에게 구구절절 제가 근심의 이야기를 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앞에 그대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지금 굉장히 공포분이있습니다 뇌가 뇌 부분이 이분은 뇌부 뇌졸중 이런 현상이 온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근데 가족 중에서도 오빠가 그런 문제에대해서 이미 삶을 유명을 달리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굉장히 좀 고통스럽다 두렵다. 과연 그러면 내가 수술을 해야 할까? 수술하다가 오빠가 돌아가셨는데 과연 내가 수술을 할수 있는가? 또 수술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관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정화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정화. 정화는 좀 신강해야 합니다. 신약하면 과부합을 립니다 대타 인생, 남의 인생 살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사주를 보니까 그냥 사주척 보니까 금이 너무 많습니다. 금 자체가 전체 사숙의 경국까지 있으니까 사주의 금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걸 비유할 때는 이제 이게 전형적인 제다 신약 사주인데 제다시작에는 돈과 건강을 바꾼다, 이걸 얘기죠. 돈 벌고 나면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 돈을 안 벌면 건강은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반드시 이렇게 아플 때는 돈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라. 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건강 문제가 가장 악화되어 있다, 이걸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근이 많은 상태에서 56세인데 지금 48세에서 58세 사이 물류 대원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야말로 더욱더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사주에서 재다신약이라서 모든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이면서 재다신약, 화이면서 재다신약, 토이면서 재다신약, 금수 다 틀려요. 그런데 이고질병이 정화놈이, 정화놈은 반드시 재다신약할 때는 뭐냐? 얘만 이상하게 재다신약할 때는 건강과 돈과 맞바꾼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화만큼은 뭐냐 돈벌면 몸이 반드시 망가지고 질병을 유발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얘가 인과 개가, 인과 개는 예를 들면 배우자 남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미 봄에 봄짱바에 봄에 키운자 습하위, 너무 습하고 얘가 뿌이잘 자라질 않아요. 잘 떠오르지 않아요. 활활 타오르지 않는다는 거지. 여기다 피넬이죠. 남편 피넬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것과 동시에 정화는 더욱더 힘들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원래 이런 사유는 결혼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배우자 기운이 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정화가 이렇게 금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이 돈을 벌게 해서 노력을 했을까 참노력 많이 했을 것이다. 산전, 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이거 뒤에 지게를 엄청나게 지게를 짊어지고 산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경이 있잖아요. 지치죠 몸이 지치죠 얘는 을목이라고 있어서 큰 힘이 되진 않죠. 우리가 화백고 인수라고 있어봤자 아무 뭐 힘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수가 있다는 것은 인복도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어머니 기운, 학습 기운 자체가 전반적으로 약했다. 그러니까 뭐냐? 결국 일찍부터 산업전세에 들어와서 돈을 벌위 해서 노력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료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건강 문제인데 건강에서 을료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자체의 을목 자체는 뭐냐 을은 뇌혈관을 이야기하죠. 뇌혈관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야기주죠사료에서 금이 많다는 거죠. 금보 금다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금이 많다 그러면 목이 꺾인다 그랬습니다. 금이 많으면 금다 화식이라 그랬습니다. 금다 화식 불의 그 금이 많으면 오히려 불이 꺼진다 이거되겠죠 화식. 그러면 여기서 건강 문제가 벌써 나온다. 이 사주를 태어남과 동시에 응하고 대안하고 동시에 48세에서 58세 사이는 굉장히 좋지가 않다. 어느 부분이 안 좋냐? 목 부분이 안 좋다. 화가 안 좋다. 얘네죠. 목은 어떤 걸 이야기냐? 이 사주에서 목, 간을 이야기해준다. 췌장을 이야기해준다. 췌장. 어느 부분 을얘기냐뇌 혈관을 이야기죠. 뇌 혈관. 뇌. 인후를 이야기해주고 당연히 수족자름을 이야기해준 수족을 이야기해준 그러니까 다치면 수족이 절이거나 수족이 다친다 이거해야죠 그러면 이 사조에서는 포인트만 찾아 뇌하고 수족 문제가 발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뇌를 종이 역히면 뇌 잘못하면 이 사조는 충분히 중풍을 맞이할 수가 있다. 중풍 맞이 수족 절인 걸 잘못하면 갈수 있는 확률이 너무 너무하다는 것을 사조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압불사 조심하자 이렇게 나가야겠죠. 목이 자체가 여기서 이미 꺾였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화는 뭐냐? 화는 여기서 심장을 이야기해요. 심장. 눈을 이야기합니다. 화는 눈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눈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심각해요. 눈 부분도 있고 심장 부분도 심장. 심장이라는 게기서마음심장이야 아! 이분이 커튼 멀쩡하다. 마음고생은 심하겠다. 심장 화병이 생겼다. 화병으로 인해서 뇌까지 문제가 있다 그런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꾹꾹꾹꾹 참으면서 열심히 했을 것이다. 화병 걸리면서 했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이 사주에서는 먼저 얘를 문제를 일으킨 것은 화다이게 렇 보죠. 화. 우리가 어떤 걸 감지하는 것은 눈에서, 뇌가 먼저 판단하지 않고 시각에서 먼저 합니다다 모든 음식도 눈에서 먼저 맛을 봅니다. 눈에서 보고 뇌에서 전달해요. 그래고 촉, 미각은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는 눈이에요, 눈. 눈에서 어떤 걸 보고 서로 감정 기복이 좋다 싫다 서로가 대립과 갈등을 겪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 심장 부분이 심장 부분이 화병이 생겨주고 마음고생을 하다보니까 마음소속을 하다보니까 뇌기능이 약했다 이걸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꼬였다 뇌가 아프다 이걸 얘기해 주죠. 왜? 금이 많으니까 이걸 설명하는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먼저 이 뇌를 치료하고자 되면 먼저 마음을 치료알라 유신문이라는 거죠. 유신문.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내 마음을 다스려주라. 이걸 얘기죠 돈도 지금 필요 없다. 건강을 돌 봐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 경자년과 신축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경자년. 올해 경제력과신축력은큰 기온 자체가 엎친데 덕친 격기로 더욱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걸 얘기해죠 왕창 터더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보라치고 있는데 벌거벗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꽁꽁 얼 수밖에 없다. 사람이 꽁꽁 얼고 춥고 냉하면 뭐냐 철관이 전부 다 쫄아들입니다. 쫄아들고 쫄아들니까 거기서 풍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긴, 긴장하고 긴 사는 사람이다 이걸얘기해요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라 늘 긴장하고 산다. 혈관병이 좁아졌다. 좁아지니까 뇌, 뇌졸중을 겪는다. 이걸요. 뇌출혈을 겪는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하다. 언제 경제는 신축년이야. 근데 이분이 이미 현재 겪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상태가 조금 뭔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그 상태에서 지금 저한테 전화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결국 뭐냐. 쉬자잉을 이야기해 줘요. 쉬는 게 정답이다. 그러면서 이때 마음을 다스려주라. 심장 마사지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주라. 여기에서 못 넘어가면 내년 신축년에 해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얘가 들어오면 완전히 병원을 잡아먹고 축이 들어오면서 신축파를 하게 된다면 살축 금이 되면 얘는 그냥 꺼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은 내년 신축년에 수술하면 안 돼요. 수술을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테 질문은. 하 수술을 아니에요. 올해, 응. 올해도 별로 좋은 건 아니고 내년도 안 좋아요. 내년, 내년에 넘어가야 좋은데. 그래도 한다면, 그래도 경자리, 크, 조금 더 낫다. 신축년에는 여러 가지로 뭐냐. 내 몸의 균형 상태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몸의 신체 등이 약하기 때문에 수술 했을 때. 신체 등이 좋을 때수술 해야 그 수술을 딱 받고 몸의 회복력이 빠르고 수술도 빨리 예를 들면 수술하고 나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은 그것이 떨어지면 수술하고 희한하게 몸이 처져서 더 일주일하고 2주일 만에 나오게 되고 또 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 꽉그렸다는 의사가 뭔가 조금 제대로 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은 시기에 수술 날짜를 잡아서 들어가는 것이 내 몸에 신체 들이면좋을때 신체 들으면 언제냐 조은 균형이 이루어질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질문은 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어차피 수술을 하게 된다면 저는 경제학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경제학원도 언제 했으면 좋겠느냐? 이때 화기가 돌으면 화가 돌면 힘이 좀못씁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와 있는 경제 신사달, 이모달, 신사이모, 이모,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때 화기가 들으니까 이때 해야 되냐 이때 별로 그냥 힘못 씁니다. 차라리 이때는 해달, 정에 달에 해라. 해월에 하라 이야기죠. 이 수술을 하려면 차라리 올해는 해월 양력으로, 양력으로 11월 7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11월 7일에서 12월 차례리 정의, 해가 들어올 때, 천을 균이 들어올 때 수술을 하는 게 좋다. 이걸 이야기죠 이때가 그래도 가장 중니까이 시기에 수술하고 지금부터 뭐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 시기를 한번 찍어드릴 수가 있다. 돼지 해월에 하자 이것이 가장 그래도 좋을 것이다. 금과 예를 들면 금 자체가 들어왔을 때 수가 들어오는 것이 오늘 처음 해. 여러 가지로 천을 귀를 맞하고 괜찮은가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 목이 두르면서 어쨌든 힘이 어오니까 괜찮다 이야기해주고, 목과 끈이 싸우더라도 임수가 들어오니까 통관시켜주니까, 그때가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기가 돌면 그 좋은 거 아니냐? 이때는 화가 돌면 얘네들 워낙 강한 금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불이 이르면 다 꺼지니까 오히려 상처가 더골마은다더 커진다. 긁어 더 부스는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그만 상처가 더 커지기 때문에 도와주면고 워낙 깨,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달에는 싸움이다에 달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는, 제가 이야기한다면 이 사주는 지금은 현재 이분이 어떤 그 가게를 이렇게 하셨는데, 제발 이 가게 잘 지금 당한 산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라 이게 보는 것이고, 올해 내년 스스로에게 정말 휴가를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 양력 이제 이민년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조금 다시 하시라는 거. 이민년도 여러가지가 우려곡절을 겪겠지만 그래도 경자 신축년보다 좋다. 왜 그러냐면 사주가 습하고 내가 하면 전부 다 아까 좋은지 했아요 혈관이 좋아진다 그랬습니다. 혈관이 좋아야다 쫄아요. 우리가 최근에 다 긴장하고 쫄아듭니다. 수축이 된다는 거예요. 수축이 되면 더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수축된 상태에서는 치유효과가더딥니다 그래서 꼭 참고해보시라 이거예요. 저는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주는 제가 답변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 아이 상태는 지금 쉬는 게 좋겠다 뭔가 내려놓고 이 사장님 제가 동영상 올리면 가장 먼저 지금 동영상 기대하고 계실 건데 쉬십시오 이렇게 저는 권유합니다 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좋다 쉬고 스스로에게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휴가를 주고 그 뒤에 내년까지만 휴가를 주시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놀러 다니시고 쉬면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해. 유심론 모든 것은 마음에서 근심이 나온다 그랬어요. 오직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니까 이사진은 심장을 다스르라 그러니까 뭐냐. 모든 것을 내탓이오고 마음을 편하게 안 먹고 가시는 게 가장 좋다. 모든 미움과 원망 다월이라 이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만의 회복력이 좋다 이걸 얘기합니다. 수술 당하면 저달로 잡아라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 저다 11월까지 뭐냐. 더 오히려 몸을 더 편안하게 잘 하면서 편안하게 하면서 그 시기를 때를 기다려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냐 이렇게 는 것이죠. 이 달도 예를 들면 이왕 11월 달이면 11월 초에 해가고 빨리 예를 들면 회복하고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병내령이들어면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무여곡절 많이 있습니다 문서변경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있고 그리고 이 사주에서 어차피 이 정화 자체는 늘 자기 혼자 스스로 외롭게 외롭게 무소처럼 홀로 가는 사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외로워하지 말아라. 내 팔자가 그런 걸왜 외로워하는가. 외로하지 말고 그냥 내운명 타고나는 것이 나는 좀 외롭게 나 홀로 타고났구나. 입폭돼 약하구나 이렇게 하고 나만의 오히려 더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거리를 찾아갖고 가는 것이 좋다. 그것이 뭐냐 이 사주는 여행이다 이걸 보는 것이죠. 왜? 자유분방하고 구속받기 싫어하고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냐 자유로운 사주다 이걸 볼수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것이 더 괜찮다. 불각은 불가원 원칙.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멀리 할 필요도 없고 너무 가까이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각은 불가원 원칙을 잘 참고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됩다 제가 이 사주를 보면서, 사주를 주면서 이렇게 금이 많은데, 유독 정화라. 정화니까 이것은 뭐냐? 다른 오행에 비해서 정화의 정화가 제다신약이에요. 그러면, 살고 몸이 많이 약해지기 쉽상이고 정말 이것은 잘못하면 중풍 받기가 정말 쉽으니까 꼭 사장님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분이 사, 이런 사주가 중풍 받기를 싫어합니다. 원래 진 한글자만 있고 진 사가 있으면 사주 팔자가 몰라도 진 사가 풍을 상징해 줘요 풍풍 풍, 중풍 그런데 이 사주는 거기다가 습하고 냉하고 대운까지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뇌줄종, 뇌, 뇌출을 일으키기가 상당히 쉬운 사주다. 절정대로잘갈수 있으니까, 여기서 무슨 돈 벌려고 하시느냐. 또 나한테 이 사주에서 이런 사주가 지금 몸이 치료가 되면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돈 벌려고 어떤 공유 할까, 이게 고민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반드시 지금은 뭐냐? 쉬는 것이 장땡이다. 이렇게 설명입니다. 잠시 이 사주 한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명략을 이러면서 장점이다. 미리 한번 보고, 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게 진짜 공부를 하신 사람 명리를 아시는 분이다. 아, 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조절하게 됩니다. 아, 내가 뭔가 크게 문제가 있구나. 과부하 걸려 있구나. 내가 취야겠구나 그렇게 모르면 그대로 돌진하게 되는 거죠. 돌진하면 뭐냐? 밑에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걸려 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브레이크를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휴식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내년 양력으로 10월까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